Here, 찐빵이 안녕 한국은 요즘 어때? 여긴 낮은 휴가일처럼 순선하지만 해가 강하고 밤엔 추워서 이불을 둘둘 말고 있어야 해음 여기 도착하기까지 내가 해온 많은 것들과 해프닝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써야 할지 고민이 돼 교환학생을 오기까지는 나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 같아 짐을 챙기는데 집에 있는 것만 챙기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챙길 것도 신경 쓸 것도 많더라고 사실 이 일기를 공항에서 쓰고 싶었는데 내가 가져온 태블릿 키보드가 고장이 나 있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돼야 생겼거든? 그래서 도착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 나의 교환학생 중에 생길 이벤트는 아주 많을 것으로 기대가 돼내 이야기가 궁금해? 그럼 내 찐빵이가 되어주면 돼 도착한 지금 나는 이틀밖에 안 됐지만 2kg는 빠진 것 같아 한국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었거든 엄마가 여기 오면 살 빠질 거라고 엄청 맛있는 음식을 계속 해주시고 또 사주셨거든 출발하기 전까지도 우리 가족이 즐겨가는 중국 음식점에서 밥을 원없이 먹었어 그리고 출근하는 아빠와 학교 가는 남동생과 마지막 인사를 했어. 엄마와 언니들이랑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투아니아는 비자도 여기에 도착해서 발급해야 하고 PCR 검사도 따로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자가격리를 따로 할 필요도 없더라. 그런데 공항에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계획대로 우리는 아주 일찍 공항에 도착을 했어. 가방의 무게를 재는데 25kg까지 가능한 수화물이 정확히 24.8kg가 나왔어. 짐을 엄청 많이 빼서 필요한 것만 가져왔거든? 그래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 수화물 붙일 까 이거는 이제 기내인데, 기내는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짐에서 뺐어요. 이만큼. 특히 음식은 거의 다 뺐고, 그리고 겨울 용품 무거운 걸다 뺐어요. 솔직히 교환학생을 7개월 동안 하는데 2 5 k g 로 겨울옷만 챙겨도 꽉 차는 거 알지? 솔직히 찐빵이들은 수화물 추가가 가능하도록 여러 항공사를 거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항공을 예약하길 바래. 나는 타르항공의 스튜전트클럽에 가입해서 1 0 k g 를 무료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갈아탄 폴란드 비행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이유로 그 키로수를 딱 맞춰야 했거든. 공항에서도 어, 난 한식을 먹었어 이건 다른 얘긴데 언니들이 공항에 와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베트남 다낭 패키지 여행을 덜컥 구매하더라고 뭔가 음. 그들의 실행력에 난 박수를 보낼게 <웃음> 그렇게 가족과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영상과 음악을 가득 다운받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오더라고 어, 탑승 직전까지는 음, 정말 실감이 안 났는데 공항에 들어가는 입국장에서 각족들이랑 인사를 하니까 덜컥 겁이 나면서 불안하면서 또 슬퍼지더라고. 굉장히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 <목소리도 인간이> 경력자 그래. 잘 <목소리> 가라. <목소리> 슬퍼, <웃음> 다할수 있어. <웃음> 어. 내가 혼자 가잖아. 미네는 혼자 안 가고. <웃음> 갑자기 슬프네. 그게 더 웃겨. 엄마 슬퍼요? 왜, 별로 안 슬프죠? 아이고. 안슬었지 그렇게 가족과의 인사를 마치고, 나는 입국장으로 들어가서, 가방 검사를 하고 내가 탈 승강장을 찾아갔어. 이때 비로소 내가 혼자 해나갈 시작이겠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내옆 옆자리에 앉은 외국 할머니와 친해질 수 있었어. 나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니까 웃으시면서 맞다고 대답해 주셨어. 나는 그녀랑 10시간의 비행을 하는 동안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고 느꼈고 정말 그랬어.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어. 이에서 이륙할 때는 가족과 멀, 떨어져서 먼 타지에서 지낸다는 게 불안해지고 괜히 울적해졌었거든 그리고... 아! 난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다가 아시안 차식 식사를 선택했었거든? 미리 말하지만 정말 맛없어 아... 그런데 약간 스페셜 밀 이렇게 하면서 겁내주는 승부원 언니의 미소에 그 다음 조직도 간식도 모두 아시안 채식을 할수 밖에 없었어 어 약간 나를 위해 따로 준비한 것처럼 기대에 찬 눈빛이었거든 뭐 아니라면 과거의 나에게 미안할 뿐이야 다음번엔 절대 미리 선택하지 않아야겠어 적어도 한식을 골랐어야 됐어 아시안 채식이 웬 말이야 <웃음> 하지만 아무튼 입맛이 뚝 떨어져서 체할 일도 없 고, 살도 빠질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해 나는 10시간의 비행 동안 1시간 동안 나의 여행 메이트와 대화를 했고 이제서야 처음 본 겨울왕국2를 2시간 동안 봤어 그리고 두 보다가 중간에 한두시간쯤 잠을 잤던 것 같기도 해 시간이 흘렀나 생각할 쯤에 그 맛없는 음식이 나오고 또 나왔어 적어도 여기에서 1kg는 빠졌을 거야 진심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새로운 곳에 하강할 때쯤 땅과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새로운 땅을 보니까 내가 지금껏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모험과 어 도전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처음에 도착한 곳은 카타르의 도하라는 도시 환승을 하기 위한 공항이었어 도하라는 곳은 땅 따먹기를 한 것처럼 도로도 집도 가기 저있는데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서 마치 데미고를 보는 느낌이야. 모든 건물이 완벽한 균형을 맞추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음... 새로웠어. 도하에서 내려서 나는 2시간 반 동안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했어. 여기엔 사람도 너무 많고 특히 흑인분들이 많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 기다리면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비싸더라. 물이랑 크로아상한 개가 7달러였어. 거의 만 원쯤일까? 여기 음식 물가는 한국보다 좀 비싼 것 같아.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부족했어. 성심당의 빵을 먹다가 이걸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물만 사먹는 걸 추천할게 아무래도 여기엔 아시아인이 정말 없는 것 같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내 또래로 보이는 외국애가 정말 빤히 쳐다봐서 나도 쳐다보니까 고개를 바로 획 돌리더라고 길을 갈 때도 뭔가 쳐다보는 느낌이 많이 나 이방인의 경험이 거의 처음이라 이런 경험은 너무 낯설고 어렵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그래도 쭈그리처럼 있는 모습의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씩씩하게 대답할 거야. 카타르 도하에서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 새벽이면 신발도 벗고 편하게 있을 텐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끼 있어서 마음껏 엄마 다리도 아빠 다리도 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즉각 의자에서 그냥 신발 신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긴 해. 그래도 첫 번째 비행기보다는 짧은 경로니까 버틸만한것 같아. 여기에서 주는 밥은 조식이었어. 비행기를 타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고 거꾸로 흐르는 것 같더라고.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웃음> 여기서 나온 건 베이컨, 포테이토, 치즈 어쩌고였는데 베이컨이 아니라 인도 카레 느낌이 나는 장조림 같은 고기랑 포테이토 샐러드가 나왔어. 고기가 너무 짜서 밥이랑 같이 먹고 싶더라. 빵이 나와서 같이 먹으니 그럭저럭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비행기에서 잘생긴 금발머리의 남자의 두 명을 봤어.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고. 한편으로는 나 같아도 얼굴을 보이고 싶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는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해. 내가 일기장에 핸섬 가이들이라. 가이드를... <웃음> 핸섬 가이들 <가이드를> 이렇게 <웃음> 적어놨는데 거기까지 읽고 싶지 않지만 말해버렸네. 공항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한 30분의 시간은 정말 지옥이었어. 아마 영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찍을 상황이 아니었거든. 우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고 아시아인도 나뿐이고 주변에 노란 머리의 사람들만 가득했어. 아, 내가 마스크를 쓰고 떡진 모자를 위해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꼬맹이가 막 우엑 이러면서 막 웃는 거야. 와. 나는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 아니, 내돈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상황을 견뎌야 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어. 나는 땀이 너무 나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바이크 팬츠로 갈아입었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거리를 두더라고. 암튼 나는 멈추지 않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대기장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 코로나에 걸린 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바랬는지 모를 거야. 아 눈치 없는 땀들아 제발 멈춰. 다행히 리투아니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새로운 여행 메이트를 만났어. 그 사람의 이름은 말팔다야. 이탈리아에서 왔고 건축가를 하고 있대. 어..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왜 리투아니아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미래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어. 내가 이탈리아로 여행 간다면 그는 기꺼이 여행 가이드가 돼 주겠다고 말해줬어. 우리는 마츠의 친구가 되었어. 아!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만 가방이랑 폰을 모두 위로 넣으라고 한 일도 있었어. 옆 좌석을 보니까 짐이랑 가방 다 들고 있는데 어왜 나한테만 넣으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 어, 난 일단 지시에 따랐는데 공항에 있었던 일도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약간 기분이 서럽더라고 아 이게 차별? 이런 느낌? 내 옆에 든든한 말 팔다가 그건 unfair하다고 말하더라고 대신 화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승무원이 떠나고 좀 지나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라면서 스윗하게 위에 선반 위에서 꺼내주셨어 그분은 정말 복 받을 거야 찐빵이들은 폴란드 가지 말고 이탈리아로 가자 아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투아니아에 도착을 했어 화장실에서 마스크도 벗고 로마의 룰을 따를 준비를 했지 그런데 와내소함을짐안온거 싫어요? 다음 일기 궁금하지? 알람 켜놓고 또 놀러와